오늘 영상은 사실 남자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으니 여성분들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셔도 되지만 저희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계속 써니텐 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여성분들은 다 뒤로가기 했으리라 생각되니 남자들끼리만 있다 생각하고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떡 좋아하시죠? 오늘은 그 떡을 잘못 골라 먹다가 상한 떡을 섭취하여 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꼭 주의하셔야 하기에 이번 영상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상적인 루트를 밟으며 연애하듯이 천천히 직접 만들어 떡을 먹다가 이러한 과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급하게 술집이나 클럽, 떡집 같은 데에서 거기에서 파는 떡을 거기 일하는 여성 직원들이 같이 먹다가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그 떡을 장갑도 안 끼고 먹거나 떡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너무 조급하게 섭취했다가 다들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KS 마크가 찍혀있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떡을 드실 때에는 집보다 밖에 호텔에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장갑을 끼고 드셔야 하고요. 뭐 집에서 드셔도 되긴 하는데 간혹 같이 떡을 먹던 그 여자가 다 먹었으면 그릇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떡을 더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게 바로 꽁떡이구나 라고 생각해 가지고 또 같이 먹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좀덜차 가지고 배가 좀 출출했는데 떡을 직접 가져와가지고 같이 먹자고 하니까 떡값도 안 받을 시추에이션 같고 그래서 혹시 먹고 나면 떡값 달라고 할까봐 물어보면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하죠 그럼 그 상황에서 보통의 남자들은 배가 덜 차서 그런지 웬 떡이냐 하고 허겁지겁또 먹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같이 떡 먹은 그 여자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떡을 가지고 오고 나중에는 떡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이랑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싫으면 그 집에 가라고 하면 그만인데 나갔다가 또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님을 뵙자고 하죠. 에 그래 뭐 한번 만나보는 건데 어때? 라는 생각으로 그 여자 직원이 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 먼 시골에서 왔다고 하네요. 집중팔구는 7시 방역에 위치한 민따이 지역에 와서 남자가 퇴근한 저녁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왔는데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밤이 늦어가지고 교통편이 없으니까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길어야 뭐한 3일 정도 있다가 가시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보고 싶다고 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랑 오빠 뭐 형제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 묵다가 가는데 이상하게 짐을 남자네 집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와서는 한 달을 살다가 가고 짐은 거의 다 옮겼다 싶으면 고향집은 렌트 주고 거기서 삽니다 이 상황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해지죠 그렇다고 집값을 엠빵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어찌어찌 하다보니 결국은 사서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장인장모만 사는 게 아니라 뭔 놈의 형제들이 그리 많은지 원래 혼자 살려고 렌트했던 방 한두 개짜리 집에서 대가족이 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일도 안 해요. 원래 그 집은 그 떡집 직원 혼자 돈 벌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둘이 같이 벌어서 그집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육아를 핑계로 일도 안 합니다. 한국인이 너가 우리보다 10배는 더 버니까 우리가 일하면 노동 대비 소득 집 가성비가 안 나온다 라는 논리로 그냥 삽니다. 집에서 매일 맥주나 마시고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카드나 치면서 말이죠. 오늘의 결론 베트남 남자가 개꿀이었네.